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정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이나 그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거나 공공기관 아니면 금융권에 들어가는데 좀 제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추가가 되는 그 시장이 되면 변화가 조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지정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못하면은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isms 인증이나 그런 것들 다 받아야 하는 건데 금융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만큼 그 지정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받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하고 공급들이 안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제 완화시켜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어 대부분 요쪽 컨설팅 지정업체들을 많이 이제 선배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여기에 많기 때문에 뭐 컨설팅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모이에킹이라는 것은 하나의 컨설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SK 인 포색이나 뭐 안랩 이쪽 그 컨설팅 업체 중이나 아니면은 컨설팅과 관련된 업체 중에서 일리를 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또 보안관제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보안관제 쪽을 하고 있는데 이글루 e 시큐리티 뭐 시큐아이 뭐 이런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보안관제에 대해서 지정 업체이지만은 또 컨설팅 지정 업체가 아닌 곳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관제 업체에서는 이제 또모이킹을 하게 됩니다 모이킹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요 모이킹 인력들이 보안관제 쪽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꼭 보안관제 인원들만 뽑는 건 아닙니다. 모예킹 인원도 그만큼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안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회사들, 그렇게 대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큰 회사들을 보안관제를 해주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공공기관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모예킹이 필요한데 다른 회사한테 맡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 보안관제가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컨설팅 지정업체는 아니고 이제 어떤 금융권에서 컨설팅 지정업체만 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엮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를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은 좋은 시장이 되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쪽에다가 맡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예킹 인력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객 쪽에서 내가 모예킹을 필요한다 아니면은 상시로 들어와서 상시 점검을 좀 받고 싶다. 전수 진단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예 그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상주를 하면서 지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모예킹 관제 쪽에서도 모이킹 인력들을 예,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혀 모예킹 이 컨설팅 지정 업체나 어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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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천을 해 가지고 컨택해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경우들도 다수 있어요 다수 있습니다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그 정유회사 예, 정유회사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상주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해다가 그쪽으로 이제 아예 다이렉트로 이제 그 정유업체 예, 그쪽으로 어, 들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 그런 사례들을 좀볼 수가 있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다수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보안관제 업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모이킹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다. 예, 정기적으로 뽑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이 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눈 것들은 뭐냐면은 그 사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설팅 사업 중심, 보안관제 사업 중심으로 한다. 이게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솔루션도 당연히 이제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뭐 있죠. 근데 이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도 이제 해킹을 뽑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자신들이 만들었던 솔루션, 보안 솔루션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취약점들을 찾기 위한 목적. 그게 하나 이제 신뢰잖아요. 고객들한테 이 보안 솔루션을 했을 때그 고객들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보안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해가지고 나가면 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슈를 제기를 하죠 그러면은 보안솔루션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해킹 기법들하고 이제 보안 개발자 입장에서 볼때 하고 그 다음에 해킹 기법들이 직접 또 들어온 거하고 조금 또또 다른 관점들이 보일 때가 많죠 생각보다 요그래서 보안 쪽 개발했던 분들이 다 그것들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이킹 이 화이테커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고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취약점들을 미리 미리 이렇게 점검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이것도 보안 관제 쪽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되게 많죠. 고객들을 많이 업체에다 들어가는데 혹시나 고객 쪽에서 모이킹에 관련된 것들 혹시 인력들 필요하거나 모이킹 받을 일이 있으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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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코드 관련된 솔루션 업체에서는 또 악성 코드 분석가나 침해 사고 분석가들을 좀 많이 뽑고 있고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어 주기적으로 뽑아요. 저한테도 그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경력자들 같은 경우도 뽑으면 더 좋은데 사실 경력자들이 잘안 가요. 많이 안 가는 주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건들도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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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소규모라고 해가지고 조금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진짜로. 한 5명에서 이제 뭐 10명 작게는 정말 한두세명으로 운영되는 업체들. 근데 이제 컨설팅은 하는 거죠. 모예킹 이 중심으로 보통 이제 모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하죠. 이 작은 인력으로 이제 솔루션까지 운영하기에는 힘드니까요. 물론 이제 뭐 솔루션 우린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뭉친 업체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 보 모이킹과 이제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모이킹 팀으로서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통 SSR 같은 경우나 A3 같은 경우에도 모이킹으로 좀 중립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점점 좀 늘려나가는 격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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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했던 이런 안내비랑 인포색에서 혹시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이킹력들을 이제 시장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견식으로 서로 이제 인력들을 어,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좀 오랫동안 들어가요. 뭐한 6개월 들어갈 때도 있고 뭐 3개월이 보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력 변동들이 그렇게 심한 편들이 아니죠. 공유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가지고 모이킹 쪽 인력들로 구성된 것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 엄청 많죠. <웃음> 엄청 많습니다. 그냥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뭐몇백개될것 같습니다. 업체들이요. 저희 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모이킹 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모이킹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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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죠. 지금 뭐 대표이기도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계획한 대로 계획을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 팀원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하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뭐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말하면은 카톡으로 한두 번 정도 말하면 대충 이제 이해 서로 이해하고 뭐 문제 발생하면은 직접 만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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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이야기를 했었죠. 전번에 이 동영상으로 가지고 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좀 제외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전 <웃음> 그 예,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 보안관리자하고 똑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보안관리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모예킹 인력들을 오히려 더 고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보안관리자로서의 모예킹은 한두 명이에요. 사실 한두 명. 정말 큰 조직이 아닌 이상은. 화이트헤커 출신들을 뽑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또그 위에 있는 자기의 계열사 말고 그 위에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 이 계열사 전체들을 또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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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유동도 되게 많이 자주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KB 데이터 시스템에서도 이제 화이테커 트 출신이나 그런 친구들을 이제 뽑고 있는, 이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쪽에 협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협회라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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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한 데이터 시스템처럼 컨설팅 지정 업체 안에 있는 부서들은 또 금융권 기반이나 그쪽으로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예킹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보안관리자 쪽이나 연구소 쪽에서 이제 모예킹 인력들 같은 경우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먼번 거기에 대해서도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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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박사 이상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거의 대부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BOB 쪽이나 아니면 이제 국방과, 고려대학교에 있는 국방학과에 관련된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많이 또 가는 추세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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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요 그 회사 내부의 어떤 특성들 어떤 것이 주 업무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냐 안 맞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예킹이라는 인력들 모예킹을 잘하는 인력들이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을 할수 있는 인력들을 뽑는다고 하지만 은 컨설팅 지정업체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보안관리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